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지도자가 될거요 전공자면은 어떤 지지, 지도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좀 떠오른 게 있어서 할 건데 일단 크게 이제 일반인 대중들이나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은 체지방 감소, 근육 증가, 영양 크게 세가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체지방 감소하는 방법이 엄청난 다양한 네. 메커니즘이 있지. 칼로리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주정하는뭐클린푸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양을 조절하는 방법 음식의 질을 바꾸는 거뭐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거뭐 간혈적 단식에서부터 수백 가지 방법이 있지 그리고 유산소 운동하는 거 근육 운동 통해서 칼로리 소비하는 거 사실 엄청 많지 그러니까 체지방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사실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한 가지를 한 가지만 아는 거는 진짜 최악 그런 지도자 예를 들어서 체지방 감소 메커니즘을 하나뿐이 몰라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의 지도자고 근데 하급 지도자는 뭐냐면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어 내가 해보니까 유산소 운동이 제일 좋아 유산소 운동만 해 이렇게 체지방 감소에 유산소 운동해야 라고 주장하는 건 이제 하급 상급 지도자는 뭐냐면 변인들이 다양하게 있지 체지방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대상자에게 그것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면 변이 인 지금 여러 가지 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고려하는데 비중의 변화를 주는 거야. 단계마다. 시력검사를해서 렌즈를 맞추는 것처럼 아 지금 태원이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뭐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의 비중을 높이고 칼로리 조절보다는 클린푸드 비중을 높이고 근데 시합 때 가니까 질적인 고민보다는 양을 좀 조절해보고 이런 비중의 조절을 할수 있는 게 이제 상식 지도자야 근육 증가도 마찬가지예요. 근육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운동 강도가 근육량에 비례하는데 중량, 반복, 빈도, 세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변인의 조합만이 아니야, 사실은. 신체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체력 요인은 근력과 근지구력인데 근력과 근지구력이 단지 근력, 근지구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왜냐면 근력, 근지구력은 수많은 숫자의 조합으로 해가지고 근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변인들, 근지구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변인들이 종목별, 부위별로 수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고 얘한테 그것의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야. 벤치랑 팔굽혀기, 뭐 덤벨 운동 케이블, 뭐 딥스 이거를 다 인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아, 얘는 팔굽혀기만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건 하급이 지 그게 아니라, 아, 얘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니까 팔굽혀기 비중이 높지만, 벤치도 하고, 뭐 중량도 하고, 뭐 케이블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걸 선택의 문제로 착각하는 건 하급 지도자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비중의 문제고 단계별로 비중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 돼서 마찬가지로 내가 몸 좋아질 때 반복 위주로 했더니 몸이 좋아졌어 그렇다고 반복이 최고야 이렇게 착각한 바보야 아그 단계에서 반복의 비중이 높았을 때 효과가 있었구나 그러면 비중의 변화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야 반복의 비중을 들 수도 있고 중량의 비중을 들 수도 있고, 운동 양의 걸들 수도 있고, 뭐, 빈도를 뭐, 줄이는 거에 비중을 들 수도 있고, 그건 비중의 문제로서 접근해야지, 좋고, 나쁘고, 예를 들어서 쉽고, 어렵고,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야. 적절한지. 지금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수십, 수백 가지 방법의 운동 방법은, 그 중에서, 지금 나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지, 쉽고, 어렵고, 좋고, 나쁘고를 고민하면, 그거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쉽지 않아. 그건 왜냐면, 그건 로또야. 맞으면 다행이지만, 아닌 사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야, 메카니즘이. 왜냐, 이거는, 시력 검사 안 하고, 처방하는 거 똑같아. 그냥 도수 높은 거. 체지방 감사 제일 좋 유산소 운동. 이 정도 수준의 지도자가 돼서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정보화 시대에 살아날 수 없지. 유산소 안 하고도, 체지방 뺄수 있는 방법도 알지만, 유산소도 처방할 수도 있는 거지. 그니까, 이 정도의 자유함이 없이는, 지도자가 될수 없고, 그런 지도자를 선택하려는 정도의 고민은 해야지. 뭐 유튜브를 보건 뭘 보건. 아, 뭐 보단 뭐, 이런 지도자보다는 아, 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다. 좀이 정도 수준의 지도자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되고, 너도 지도자가 될 거면. 그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변인들 다 경험해봐야 되고, 결국은 그 단계를 거치면서 단계별로 어떤 변인의 중요성이 있는가를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좋은 지도자가 되기 힘들죠.